부평구는 지난 26일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부평 역사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부평 역사박물관에서 부평 시장 시대를 사고팝니다. 공동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11월 첫째 주 부평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6일 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10월 경로의 달과 제24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부평구는 매년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노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 취약계층인 노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유공자 시상식으로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노인의 날 유공자는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우대의 실질적인 공로가 큰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범노인, 효행자, 노인복지기여자, 노인복지단체 총 다섯 개 분야 15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수상자와 축하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역시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사준택 구청장은 노인의 날 행사를 축소 진행하게 돼 안타깝지만 지혜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꾸준히 봉사를 실천해 주시는 어르신과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오는 2021년 5월 2일까지 부평역사박물관에서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팝니다 공동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부평시장을 통해 부평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부평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신일상회 금고, 남창문군 1955년에서 1959년 장부 등 역사 속으로 사라진 90여 점의 자료와 영상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평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부평의 변화를 품고 있는데요. 전시장에는 은성상회, 신일상회, 상조순대국 국수노점 등 부평시장의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 일곱 개 가게를 재현하고 상인과 부평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부평시장은 시장을 지켜온 상인에게는 청춘을 바친 일터이자 단골집으로 추억을 품은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번 전시는 K-뮤지엄스 지역순의 공동기획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우수한 지역문화를 발굴 소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의 활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부평의 역사를 공유하고 부평시장이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평 소식입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 시행됩니다. 현행법상 위생모만 착용했다면 개정안에는 위생모와 더불어 마스크 역시 착용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시 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이 어려운 확인지급 대상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의 기준과 대상이 상이하니 각 업종의 상황에 따라 확인 바랍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이며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 혹은 부평구 경제지원가로 하시기 바라며 온라인 상담은 새 희망자금 사이트 내 24시간 채팅 상담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지만 쉽사리밖에 나가지 못해 사람들뿐 아닌 우리의 반려동물 역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나 소음 등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부평구에서는 반려견의 문제행동 해결 및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견 기초교육, 사회화 교육 등 반려견과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온라인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1대1 온라인 맞춤형 교육 부평구 댕댕이 스쿨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구민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부평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